어, 이거는 동일한 상황에서 협상력의 차이를 갖고 지금 3만 원에서 그4 5 0 0은몇 퍼센트입니까? 15%죠, 15%예요. 결국은 동일한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협상력의 차이를 갖고 이익률이 금액이 15%가 차이가 난다는 데 이것이 협상의 어떤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인 거요. 어, 이 협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대개 뭐 우리가 맨날 신문에서 보는 것 노사협상, 남북문제, 뭐 f t 이런 것만 생각하고 거창하게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협상은 전쟁터로 본다면은 최전방에서 적과 싸우는 거고 똑같아요. 기업의 수익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광고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다른 이런 부분은 수자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다할 수는 없지만 이 협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 걸가만보자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해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냐면 소비자들의 니즈인데, 즉, 이걸 통해 갖고 어떤 수요가 있느냐 시장에서 이걸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하는 것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해요. 글씨 알아볼 수는 있겠죠? 네? 글씨 원래 못써요 그러니까 원래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에 이걸 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유통을 거쳐서 고객관리를 해요 고객관리 이게 일반적인 경영 활동 단계입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 단계인데, 어, 진성 산업의 경영의 최대 경영 목표가 뭡니까? 목표야? 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든지 매출하고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기본, 기본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대놓고 우리 회사는 돈 버는 게 목표라고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면은 남들이 안 좋아하고 욕을 얻어먹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1, 2, 3, 4, 5로 했을 때이 단계에서 회사의 어떤 매출이나 수익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1번. 1번? 이거 무지 중요해, 사실은. 시장조사하는 게. 시장조사를 주사, 시장 통해 갖고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가 뭐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팔릴 것인지 그걸 잘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장조사만 하면 뭐예요? 제품이나 서비스 이것이 있어야 결국은 이 수익으로 창출되지 않나요? 매출이? 그래서 사실은 시장조사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한다는 건 시장조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1번은 2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1번은 자. 그래서 제품을 우리가 잘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하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유형의 제품 같은 경우 생산을 못한다면, 은 이거는 팔 수가 없잖아요. 설계만 해놓으도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3번을 위해서 있는 거고, 3번은 2번이 제대로 됐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실장님,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얹히겠죠채하죠그 네, 다음에 더 먹으면 안 돼요. 취하면 그렇죠? 네. 생산은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제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만 하고 그것이 유통을 통해서 판매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품들 전부가 재고로 쌓이겠죠? 제보로 쌓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3번이 잘 된다 하더라도 4번이 유통이 원활하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각각의 단계는 4번은 3번을, 3번은 2번은, 2번은, 1번을 제, 전제로 제대로 됐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이 5번도 이쪽 4번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4번을.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국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그 회사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매출이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매출이 오른다는 라 것은 판매를 한다는 라 건데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팔아야 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때 팔아야 돼요 제때 우리 그 팀장님 하루 몇끼 드세요? 새 끼먹죠? 새 끼를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하죠? 한꺼번에 먹으면 한꺼번에 먹을 때새 끼먹을 때 체하고 나머지 두 끼때는 배가 고프죠? 어떻게 먹어야 돼요? 새 끼를 나눠서 제때 먹어야 돼요. 네. 제품도 판매해 되는 어떤 라이프 사이드 있고 주기가 있고 계절적인 주기라든가 시장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때 팔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제값을 받아야 됩니다. 매출이 많이 오르는데 팔면 팔수록 손해 본다고그안 파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를 할때 제때 팔아야 되고 두 번째, 제값을 받아야 됩니다.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한다면 손익분기점 이하라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제값을 받는다 하할때 우리가 B2B 거래와 B2C 거래가 다릅니다. 자 b2c b2c 거래와 b2b 거래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어떤 제품을 거래하느냐가 아니고 나의 협상대방이 거래 파트너가 누구냐를 기준데 제품이 아니에요 가령 설탕을 주부가 사면은 그건 b2c 거래가 됩니다 b2c 거래가 되고 설탕을 롯데제과나 혜태제과 이런 데서 구매를 한다면 이거는 b2b 거래가 돼요 또는 설탕을 중간 도매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업적한다면 그거는 B2B 거래 형태가 됩니다 B2B 거래와 B2C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 결정 방식에 있습니다 자 B2B 거래와 B2C 거래의 큰 차이점이 가격 결정 방식이데 어떻게 다르냐 자 B2C는 셀러는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을 결정하고 바이어는 소비자들은 이것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예스냐 노말을 결정해 기본적인 구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물건 살때 보면 제품도 보면서 동시에 가격도 보죠. 제품이 만약에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어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고 좀 싸다 그러면 제품에 비해서라면 내가 구매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약간의 흥정은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해서 가격표 이런 거 붙여놓고 사는 손님이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B2B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고정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셀러가 결정하겠지만, 원칙적으로 B2B 거래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이거는 제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회사마다 여러분들, 외부 업체와 비즈니스를 할때 모든 것들은 정해져 있지 가 않아요. 용역을 준다라든가 우리가 수주를 한다라든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거래 조건이 결정이 되냐면 협상입니다. 협상. 그래서 경영학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협상을 비즈니스의꽃이라고 그럼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시장 조사를 잘하고 제품을 잘 만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통하는 단계에 있어서 협상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업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외부 파트너하고 어떤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고정된 어떤 거래 조건이 있었는지 없었어요. 뭐에서 결정됩니까? 전부 다 협상을 했던 거예요. 협상.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것이 기업 이익에 많은 기여를 하고 대단히 협상력은 협상이 어떤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대단히 큽니다.